지금 제가 완전 멍청한 짓을 해서 드론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지? 아 큰일났네 아. 지도를 보면 다행히 도로에 떨어진 것같진 않고요 아, 어떻게 하나? 여기가 어디야? 여기. 미치겠네. 진짜? 아, 왜 떨어졌지? 아, 어디에 떨어진 거야? 도대체? 아, 지금... 아,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차가 많이 안 다니고요. 그리고 보면 도로 옆에 떨어진 것 같아요. 풀숲에 떨어진 것 같아서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도를 따라오면 잠깐요. 도를 따라오면 위치가.. 위치가.. 지금 위치가 여기 어디거든요? 위치가 여기 어딘데.. 아, 잠깐요 여기 어디에 떨어진 것 같은데.. 이쪽이 아닌 것 같고요.. 아. 여기서 어떻게 찾아? 아, 미치겠네 진짜 잠시만요 어, 여기 어디거든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나오는데 아... 네 지금 위치가 네 지금 위치가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가 맞는 걸로 나오는데 드론은 안 보입니다 아, 어디 있는 거야? 잠깐만요 아, 씨, 풀스페 들어가야 되나? 아, 씨. 뱀 나오는 건 아니겠죠? 아, 여기 있나? 아! 아 씨. 지금 상태가 이 정도면, 잠깐요. 여기 맞는데? 드론이 안 보여요. 아 씨, 어떻게 여기가 아휴 거미 잠시만 여, 여기가 잠시만 여기, 여기 맞는데 여기 없는 것 같고요 아, 어디야 잠시만요 어디야 이쪽 아닌가 어쨌든 드론이 안 보이고요 잠깐만요. 여기 이쪽인가? 아.. 들어가기 싫은데.. 여인가 잠시만요. 아, 씨. 뱀 나오는 거 아니야? 오! 오! 오! 오! 오. 잠시만 여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따가 아 잠깐만 잠깐. 아 여기 잠시만.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쪽 아닌 것 같고 이쪽 아닌 것 같고 아아 멍청하게 지도를 확대하면 되는데 지도를 확대 안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지도를 확대해 보고 아 아니네 아 봉총 지도 확대도 안하고 잠깐요 아 이쪽이 그러면 저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에 보면 확대를 해보면 저 위쪽 어디에 있는 것 같거든요 위쪽 어디에 여기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떨어졌으면 보였겠죠 여기 떨어졌으면 보였겠고 이쪽 어딘가 같은데 예 네, 이쪽 어딘거 같아요 이쪽인가 아이씨 요거 아래쪽은 못가는데? 어이씨 거미. 거미 거미 거미 거미 비켜 아 이쪽 아래쪽은 못갈 것 같은데요 잠깐 거의 어, 여긴데? 여기 어디인데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여기 못갈것 같아요. 여기 아래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. 잠시만, 더 확대를 해보면. 잠깐만, 여기 어딘데. 여기 어디가 맞는 거 이쪽 어딘가 맞는 것 같아요. 이쪽 어디가? 이쪽 어딘 것 같은데요. 잠깐 있네요. 이쪽 어딘 것 같은데. 신호 한번 해볼게요. 잠깐요. 어디가 소리가 나거든요. 소리가 나거든요. 어디 소리가 예 네, 소리가 나요. 어후씨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 아씨 잠깐 잠깐 아어씨 잠깐요. 저 저기 보이시나요? 예아 네, 다행히 저기 있어요. 오 미치겠다 진짜. 아 잠깐요 잠깐잠깐 아씨 이아왔다아따갔다 따가 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아아다잘아미치겠다 진짜 아다짜 진짜. 아우 아 어떻게 아 아. 아. 미치겠다 진짜. 아. 여기 보면 아. 아. 아. 말이 안 나오네요. 아, 어떻게. 아. 아. 지금 아풀 스펙 떨어져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갔네요. 아 미치겠다 진짜. 아 진짜 총체적 난국이 총체적 난국. 짐벌도 배터리가 다 돼서 촬영도 안 되네요. 미치겠다 진짜. 아 마음이 아파요. 아 큰일 났네 진짜. 보면 아네 <웃음> 아! <웃음> 보면 네, 날개 두쪽이 완전 부러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 뒤쪽에 부품이 하나 없어진 것 같고 본체는 예 네, 본체는 본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체는 문제가 없고 아, 아, 아, 그래도, 오른쪽 날개 두 개가, 예, 이렇게 나갔는데요. 아, 미치겠네! <웃음> 예, 음, 네. 아, 울것 같아! <웃음> 아, 눈물나와, 눈물나와. 아, 예. 네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어떻게 하지? 아, 미치겠네, 진짜. <웃음> 예, 아, 촬영 가려고 했는데, 오늘 촬영 완전히 다 망친 것 같아요.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어떻게 이거 <웃음> 야 말도 안 나온다 진짜 오늘 완전 날 잡았는데요 보시면 아 시동도 안 들어와요 아 <웃음> 진짜 미치겠다 와 대박이다 날 잡았다 어 <웃음> 하하하 <웃음> 짱이죠 와,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<웃음> 라디오 꺼 라디오 꺼져, 조용히! 해. 라디오 들을 기분 아니야. 아, 미치겠다. 아, 아우, 열락 아, 연락, 연락. 아, 집에도 못 가고, 드론도 고장나고. 아, 완전 총체장 난 거기, 총체장 난 거. 아이씨. 아, 여기 차 올라나? 네, 아무래도, 아. 예, 서비스 불러서. 예 충전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자동차 서비스를 불렀는데요 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아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산속에서 이러고 혼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라고 말해야 을 되지 그 예, 메비게어 툴을 구매를 하게 되면 dji 케어 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마 고장이 나겠어? 라는 생각을 하고, 신청을 안 했거든요. <웃음> 너무 잘했죠. 아, 네. 혹시나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, 뭐, 저, 저는 진짜, 매빅 미니 사용할 때 고장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. 이런 일도 없었고. 그래서, 당연히 뭐, 고장, 뭐,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, DJI 케어를 신청도 안 했어요. 근데,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, 할 걸. 너무 후회가 되네요. 네, 여러분도 혹시 내비게어 툴툴을 구매하게 되면 디자이 케어가 한 99,000원인가 하거든요. 꼭 구매하세요. 안 그러면 저같이 후회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, 서비스 차량은 언제 오는 걸까요? 아, 드론도 고장나고 <웃음> 차 퍼지고 <웃음> 여기 나 혼자밖에 없고 우와. 제주도라 그런지 풍경은 아주 대박입니다. 네.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경치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네 경치는 전혀 안보이고요 계속 그 드론에 부러진 다리만 계속 떠오르거든요 <웃음>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 보면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나무 보이시나요 예 네. 저기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까 보니까 저 나무 아래 바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서 부딪혀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 매빅은 매빅 에어 2는 매빅 아니 매빅 에어 2는 예 장애물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데 왜못 피했을까요 그게 좀 미스테리하고요 아 그런데 왜 떨어졌어 <웃음> 아 근데 우선 우선 왜 떨어졌는지 아 네네 이미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 마음 아파 마음 아파 네 마음이 엄청 아파요 아 지금 아 진짜.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똑같은 말이구나. <웃음>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 지금 충격이 커서 그래. 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. 아 사실 네비게이는뭐바다에 뭐 빠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했거든요. 왜냐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그런데 네비게이터는 <웃음> 거의 130만 원 조금 넘거든요. 콤보가 그러니까 130만 원을. 순식간에 날린 거죠.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을 한세번 정도? 네, 세번 정도 한것 같아요. 테스트로 세번 했는데 오늘이 세 번째였거든요. 오늘이 세 번째였는데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려다가 네,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래킹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트래킹 기능을 가능한 좀 멋진 풍경에서 해야겠다. 네, 좀 멋진 풍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자 욕심을 부렸는데 제 생각에는 욕심보다는 안전 비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날릴 때, 날릴 때, 날릴 때, 네. 저 같은, 저 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, 네, 네. 아, 충격이야. 네, 충격, 충격. 네, 날릴 때, 네, 꼭 안전 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센서가 있긴 한데, 센서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. 네.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센서는 어느 정도 회피를 할때 도움을 주지만 그게 이제 막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?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경험을 하고 알수 있는 거죠? 처음부터 누가 알려주면 안 되나요? 아, 센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? 아, 네.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아,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. 아, 집에 빨리 갈 수도 없고. 아,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. 집에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. 집에 빨리 가서 드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보고 아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차가 이래서 <웃음> 네 진짜 네그 운수 좋은 날이 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. 아침에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. 예 네,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드론 박살나고 차 퍼지고로 끝나게 됩니다. 사실 오늘 촬영 계획은 그 제주도에 녹곰의 오름이 있어요. 녹곰의 오름에 가서 이제 퀵샷? 퀵샷 테스트하고 몇 가지 비행 테스트를 맞나? 아니다. 예몇 가지. 예, 서비스 촬영이 아니네요. 몇 가지 좀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. 녹곰의 네. 오름을 가는 길에 좀테스트로 한번 촬영을 해본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걸로 끝났네요. 네 오늘 하루 촬영은 예, 이걸로 끝난 것 같고요. 예,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좀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는데 안정은 됐지만, 이게, 아, 예, 이게, 이게 쉽,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아요. 아,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그 드론, 그 부러진 다리가, <웃음> 부러진 다리의 이미지가 막 없어지지를 않네요. 계속 생각이 나고, 아, 좀, 예,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. 이번 드론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, 예,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, 미안하네요. 괜히 저 같은 주인을 만나서, 지금 며칠 만에 제대로 날아 보지도 못하고 풍경 몇번 찍어보고 이제 테스트하고 끝인데 아... 수리를 맡겨야 할까요? 당연히 수리를 맡겨야겠죠? 아... 앞으로 이거 드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재밌네요 아 재밌긴 뭐 재밌어 아 진짜 <웃음> 미친 것 같죠?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한번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아 제가 또뭐 잘나가는 유튜브였으면 좋겠어요 잘나가서 돈이 좀 많아서 드론도 한뭐 10개 사갖고 뭐 그래 고장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뭐 가난한 유튜버라 드론 하나만 부서져도 충격이 너무 크죠 아 하나 더 사고 싶긴 한데 그러면 한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렇게 사야 될것 같아요 네, 메비기어2 날리는 재미를 붙이고 있었거든요. 진짜 괜찮거든요. 메비기어 2가 날리기에도 좋고 기능도 많고 진짜 한참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그냥 이게 모든 게다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. 그리고 제가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. 다음번에는 앱 사용법, 그 다음에 뭐 하이퍼 뭐죠? 하이퍼 하이퍼랩스, 네, 하이퍼랩스,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실제적인 비행에 관련된 이제. 리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모든 리뷰는 네 오늘 어? 맞나? 아니다 예 <웃음> 네, 모든 리뷰는 제 생각에는 오, 여기서 모두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든 리뷰는 예, 매비게어2에 대한 모든 리뷰는 온, 오늘로 끝! 끝! 끝! 끝! 끝이라고 예아 끝! 진짜 끝이야 네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드론이 다 고장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제 주제에 무슨 드론 리뷰니까 그냥 싸구려나 해야죠 아 제가 너무 큰 꿈을 꾼것 같네요 아, 제가 맵비기어2를 하면 구독자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안 하는 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하던 거 계속 해야지 무슨 제 꼴에 무슨 드론 리뷰 겠어요네뭐 제가 드론 리뷰 한다고 해서 많이 봐주시지도 않고 그냥 뭐 계속 하던 거나 계속 하렵니다. 네. <웃음> 그래도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. 네. 여러분은 그 드론 날릴 때 정말 안전하게 조심해서 제발 아 제발 제발 조심해서 예 조심해서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꼭꼭꼭꼭꼭꼭꼭꼭저 꼭 같은 저 같은 꼴을안 당하려면 꼭꼭 안전운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저는 그나마 여기가 한산하고 사람도 없고 자연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도시나 예큰 도시에서 드론이 떨어지면 더큰 일이죠. 뭐 차에 부딪히면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필리 드론 날릴 때 안전 비행 하십시오. 제 메비게어 2 드론 아손 떨려 드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할 수도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. 드론이 없어요. 네 그냥 마치겠습니다. 끝